서랑 사장님 안녕하십니까. 잡수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온곳은요 목포의 돌짜장이라는 곳입니다. 아 여기 좀 인스타에도 좀 핫하게 많이 올라왔었던 곳으로 제가 미리 좀 알고 있었던 집인데 사장님께서 저한테도 굉장히 또 팬심이 또 있으셨던 분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어 촬영을 좀 해주실 수 있냐고, 뭐래도 한번 와보고 싶었던 집이었는데 이렇게 또 방문을 응, 하게 됐습니다. 자,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돌짜장에서 어, 제작 지원을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된 영상이고요. 그느 정도 홍보의 목적이 있는 그런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, 먹고 돌짜장 어. 자, 탕수육도 한번 먹어봐야죠 어우 소차 14,000원 어우, 사장님이 직접 담근 파김치 에. 자 이야 예. 호호호 자,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. 음식이 나왔고. 이게 저몇분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인가요? 이게? 보통 3인 이상, 3인부터. 아, 3인 정도 해가야 되지. 2인에서 3인. 2인에 3인. 3인. 아, 좀 먹성 좋으신분한 2인 드실 수도 있고, 네네, 한 3분 정도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. 아, 알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<웃음> 뜨거우니까 좀 조심히 드셔야 되고. 어 맵싹 칼칼하면서, 면이 살짝 도톰해요 하면서, 씹히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. 면도 쫀득하고, 양이 정도 보니까 세분 정도 드실 수 있는, 이 정도 분량으로 친다면은, 예. 그리고 그거 많이 또 비싸다 할 정도는 아니고, 예. 엄청 뜨거우니까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실 때. 응. 음. 방에 직접 담으신 거라더니 지금 맛있게 잘 익었네. 자, 탕수육 됐죠? 25,000원. 오, 딱 약간 옛날 탕수육 감성 느낌이 딱 나네요. 보면 아, 소스에다가. 음. <웃음> 옛날 탕수육 느낌, 아. 어. 맛있어요. 좀 약간, 요즘 찹쌀 탕수육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근데, 옛날 탕수육 느낌. 딱그 밀가루 씹으면서 딱 안에 고기 딱잘 씹히는, 그런 느낌의 탕수육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. 딱 이거네, 에. 어. <웃음> 선생님. 제가 콜라 하나만 주시고요. 그리고 아, 네. 요거 자는 이제 요거로 쓰시잖아요. 연태고량주 자는 해 놓으시는 게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 네, 네. 아, 짜장면을 무슨 술을 먹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생각보다 이 짜장 소스 양념이랑 이런 게 요런 독주, 이런 예. 거가 또 굉장히 또잘 맞습니다. 자, 연태고량. 한잔에. 요거를 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이 오징어 같은 거 해물 들어가 있는 거 있죠. 요거하고 예, 짜장고기, 그리고 양파. 그런 조각 같은 거싹 해가지고 면은 많이 말고 다 이렇게 조금만 싹 해서 이거로 또술한잔 하시면 또 괜찮습니다. 아 사사. 아우 음, 아 좋아요. 적당한 짜장 양념이 기름지이아우이 연태군장이랑 잘 맞아. 야, 이거 좀 궁금합니다. 군만두, 이 짜장 소스에 딱버무려진 군만두. 나 한잔 자, 여기다 한잔해봐야죠. 자, 아이, 짜장 소스를 좀더무지건고 뭐 먹어야겠다. 자, 맛있는데 연해요, 살짝. 충분히 또 소스가 배어들어가게 아니면 구멍을 살짝 내서 여기다 소스를 좀 넣어가지고 먹어도 괜찮겠네요. 음. 아. 근데 여기 간판 이름도 돌짜장인데 짬뽕이 아예 없어요. 짬뽕을 안 하신 이유가 궁금한데, 좀 이따 한번 사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. 좀 땀이 나네요. 어. 매큼여가지고. 와. 아유, 너. 가자 요번엔 만두 구멍 뚫어가지고, 짜장 많이 들어가게 해서. 나오수가이렇 아, 지났는데 아직까지 뜨겁네. <웃음> 자, 그럼 혹시 그거 아세요? 이 연태군양에, 이소맥 타듯이 이 맥주를 타가지고 딱 먹으면요. 살짝 파인애플 그 음료 비슷한 맛이 딱 납니다. 괜찮아요. 먹는 김도 좋고. 자, 한번. 만들어 먹어 보겠습니다 장님 술이 사라지는 마술 할건데 구경할거 마세요 <웃음> 연태고량주를 넣고 여기다가 맥주를 딱 넣습니다 예, 네. 이러면은 약간 파인애플 음료 향이 싹 나면서 예, 먹는 김 좋고 괜찮습니다 아, 자 그냥 사사 어우 파인애플 향딱 나네요 아, 그, 달걀. 자, 아, 짬뽕을 안 하시는 이유를 한번 여쭤봤더니, 만약에 짬뽕까지 하시게 되면은, 너무 좀 중국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가는 게 싫으시대요. 이 돌짜장에만, 돌짜장에랑 탕수육. 탕수육도 이제 판매하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. 언니 불자장만 판매하시다가 이것만 좀 맛을 내는데 좀 집중을 하고 싶으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아직 어 메뉴를 또 추가하실 어 생각 없으시다고 합니다. 배가 좀 찼는데 여기 볶음밥은 진짜 꼭 먹고 가야 된다고 메뉴에도 딱 써있거든요. 예. 아 배가 좀 찼는데 그래도 한번 음 볶음밥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지. 살짝 자작한 느낌 나게. 해서요. 오우헤 어. 아우 야, 김에 다 해가지고. 볶음밥 꼭 먹으라 는 이유가 있구나. 맛있네. 야, 진짜 소스랑 잘 들어가지고요. 어우, 배부르네. 진짜. 맛있게 한 번, 아우,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여러분, 이 먹고 오시면은, 뭐, 해산물이나, 이것저것, 뭐 다양한 먹거리 좀 즐기시는 것도 좋은데, 그 중에, 이렇게, 딱 맛있는 돌짜장집도 있다. 한번 기억하셨다가,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랑하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